볼로 힙과 복근 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누워서 브릿지부터 다리는 씨본 넓이로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부터 하나 하나씩 올라가실게요. 쭉엔 다운, 이렇게 네 번, 세번 더. 엔후쭉 올라가시고 엔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두번 더, a n 후, 쭉, 귀엽게 멀리 하시고요. 발바닥 눌러 주시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마지막, a n 후, 쭉, 내려오는 거, 후. 자, 스몰볼을 이제 무릎 위쪽 허벅지 사이에다가 끼워 주시고요. 빠지지 않게. 브릿지 올라가셔서 열번 스퀴징 하실 거예요. 똑같이 내쉬면서 올라가 주세요. 쭉. 그대로 호흡과 함께. 흐, 앤, 흐,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가슴부터 쭉. 이렇게 네 번. 흐, 앤, 흐. 쭉, a n 하나, and,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운, 후. 두번 더요, a n 후, 쭉, and, 둘, 후, and,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부터 귀 멀리 어깨 다운 라스트 앤후쭉앤후앤후셋넷 and and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그대로 가슴부터 쭉 내려오세요 자 이제는 싱글 렉 브릿지 오른 다리만 무릎 높이 일정하게 유지하셔서 그대로 쭉 올라가셔서 스퀴징앤후앤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운 반대 다리 하실 거예요. 자 드레이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쭉열번 시작 하나 하시면서 골반과 무릎 높이 일정하게 하시고 허벅지 안쪽을 같이 스퀴징 하시는 거앤 다운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 상태로 한 다리 밑에 스몰볼을 두시고요 그 스몰볼을 한 발로 꾹꾹 눌러주시는 펄스 동작 같이 해 보실게요 오른발 밑에 스몰볼 하나를 놔 주시고요 똑같이 브릿지 올라갑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후, 쭉 올라가세요. 발로 꾹꾹 밟아주세요. 10번. 하나, 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그대로 내쉬면서 쭉 똑같아요. 엔,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부터 쭈루루룩 내려오시고요. 흐 자, 발 바꿔서 반대쪽 똑같이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그대로 흐쭉 위에서 아래로 발을 꾹꾹 꾹.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부터 흐 어깨 경직되지 않게 어깨 옆으로 넓게 엔후주 시작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부터 손끝머리 길게 다운 자 이번에는 두 발을 스무벌 위에 올려놓으시고 브릿지 올라갔다 내려오실 거예요. 위에서 홀드 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그대로 후쭉 올라가시고 그대로 홀드 십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올라가셔서 그대로 후 올라가신 상태에서 스몰 볼 앞뒤로 미는 거열번 밀었다가 당기는거후 엉두 엉셋엉넷엉 다섯 여섯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여덟 아홉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주루루루루루 자, 숨법을 잠깐 피 치우시고 다리 쭉펴신 상태에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하실게요. 그대로 다리 위아래로 쭉, 후, 충분히 스트레칭 하실 때, 자 엉덩이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골반 판판하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다리 스트레치 가능한 만큼만. 반대 다리도 후. 힙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뒷허벅지 뒷무릎이 쭉 스트레칭 되실 수 있게 호흡과 함께 앤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골반 뒤에 스몰볼을 놓으시고 세이크럼 시리즈 들어가실 거예요. 골반 뒤 허리가 아닌 허리 아래에 두시고요. 가슴 갈비뼈 바닥에 대주세요. 자두 손으로 공 잡아주시고 한 다리씩 밴드 들어주시고 후 반대 다리로 후두 다리 위로 쭉피셔서 시저 스무번 하실 거예요. 준비 두 다리 플렉스 포인 상관없어요. 그대로 하나 앤둘 셋엔넷 호흡하시면서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다요. 엔 하나 엔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쭉 그대로 이번에는 그 다음은 이제 쭉 서클 하실 거예요. 쭉두 번씩 둘 N 셋 N 넷 N 다섯 N 여섯 N 일곱 N 여덟 두개더 아홉 N 열 계속 리버스, 후, 앤, 둘, 앤, 셋, 앤, 넷,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 다음은 둘배속 집어넣으시고 아까보다 큰 시저 하실게요. 위아래로 쭉앤쭉앤 쭉, 앤, 허리나 배가 들뜨지 않도록 무겁게 후, 똑같이 아까처럼 숨무게흐앤흐앤 후, 후, 앤, 일곱 앤 똑같이 움직이세요. 두 다리 똑같이 엔후엔열개 더요. 엔 하나 엔둘턱 부드럽게 셋둘넷 귀엽게 멀리 하시고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쭉 좋으세요. 한숨 후, 자 하늘 자전거 타실 거예요. 다리 길게 바이스클 멀리 뻗어서 가지고 오시고 똑같이 스무 개 넷, 엔 다섯, 둘 여섯, 침착하게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엔열개 더요. 둘 후, 엔후 멀리 발끝으로 쭉 그어서 엔 그어서. 발끝이 바닥에 닿아도 괜찮아요. 가능한 한 멀리 길게 두두 두 번만 더 and 복부 쑥 집어넣으시고 라스트 좋아요. 한숨 꼭 쉬시고요. 이번에는 위아래로 시저를 한 상태에서 그 방향 그대로 갔다가 돌리고 반대로 쭉 180도 and 쭉 이렇게 10번 3 2, 4, 2, 5, 길게 and 하실 때 발끝이 멀리 콤파스처럼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and 똑같이 움직이실 수 있게 찌그러지지 않게 한번더 마지막 쭉 가운데로 오세요. 잘 하셨어요. 아까보다 큰 서클 을 하실 건데, 열번 하고 리버스 하실 건데요. 자,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가슴, 갈비뼈, 배쑥 집어 넣으시고. And, 후. 허리가 절대 뜨시면 안 돼요. 허리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And, 후. And, 천천히 쭉. 둘, 후 엉덩이 많이 들리지 않아요 무겁게 골반 자체에 한번더엠후 가운데 왔다가 리버스 엠후 다운해서 업둘후 N 둘 좋아요 N 넷 무릎 쭉 피시고 발등 길게 뻗어주세요 둘 여섯 둘 일곱 배 납작하게 여덟 계속 두번더 M 아홉 마지막 N 열 쭉쭉 가운데 끝까지 오셔서 무릎 구부리시고요. 한 다리씩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가슴부터 그대로 내려오세요. 한숨 후 자, 우리 어시스티드 롤업하실 거예요. 밴드 밴드 들어서 두손 무릎 뒤 허벅지 잡으시고요. 천천히 턱부터 당겨서 일어나는 거요렇게 일어나셔서 쭉엔 다운 후쭉두번더 하실게요. 엔후쭉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최대한 반동 있으시면 안 돼요. 엔후쭉쭉쭉쭉쭉쭉 쭉, 쭉, 부드럽. 굳 시선처리 하시고 마지막 후쭉두 좋아요 이번에는요 스몰볼을 등에다가 대시고 우리 아치 앵컬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견갑 아래에 스몰볼을 둘수 있도록 쭉롤 다운 하셔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다리 각도도 편안하게 두손 머리 뒤에서 그대로 쭉 아치로 흉추 스트레치 그대로 후 복부 길게 컬 다시 쭉 요렇게 여섯 번 and 내쉬면서 two 좋아요 and three 쭉 같이 and curl and 쭉 들이마시면서 four and curl 쭉두번더 같이 and curl 쏙 배집어내시고 마지막 and curl 그대로 계세요 자 그대로 상체 컬업 상태로 한 팔씩 바닥 지지하시고 복근 들어가실 거예요. 그 상태 뱃속 집어넣으시고 한 다리씩 밴드, n, 밴드, 싱글 렉스트레치 여덟 세트로 세 번씩 반복 준비 한 다리. n one, n two, n two, n three, n two, n four, n two, n five, n two. 6 and t w n and t w 계속, and one and t and t w and t w and t w and t w and t w and t w n and t w and, 좋아요. 그대로 계속, and, 쭉, 앤두후앤후 아랫배 쑥 집어넣으신데 허리가 들뜨지 않게 다리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다리 사선 쭉앤쭉앤 라스트 쭉앤 좋으세요 그대로 다리 내려놓으시고 두손 머리 뒤 아치로 잠깐 레스트 호흡 충분히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요. 내쉬면서 컬업. 후. 다시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다가 지지해주시고. 후. 뒷목 길게 다리 밴드 밴드 들어주세요. 아랫배 쑥 집어넣으시고 두 다리 위로 쭉 쓰이죠. 똑같아요. 이번엔 두 세트로. 후. 엠투 엠투 쓰리 엠투. 4, o u r and t w and t w and t w n and t w and 계속 and one and t w and t w and 몸 흔들리지 않게 후 and 후 복부 쑥 집어 넣으시고 다리 너무 내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리 쭉쭉 뻗어주세요. 둘 last e i g h and 좋아요. 그대로 무릎밴드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레스트 두손 머리 뒤 아치로 쫙 쉬어 주시게요 절대 스몰 볼이 허리 쪽으로 가지 않게 우리 견갑 있는 쪽에서 한 다리씩 쭉 펴주시면서도 같이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이완이 됐다 싶으시면은 다리도 펴주세요. 그대로 후쭉 그대로 온몸을 쫙 늘려주실게요. 좋아요. 그대로 호흡 계속 하시면서 쭉 쉬어주시고 복부 운동하시고 꼭 복부를 쭉 길게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두손 머리 뒤 하셔서 쭉 컬업으로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복부 쏙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나란히 쭈루루루루룩 허리 쫙 펴셨다가 스파인 스트레치 한 번으로 앞으로 쭉 밀어서 그대로 일어나시고 한번더 내쉬면서 그대로 후쭉 스트레치 가셨으면 두손 다리 잡고 또는 발목이나 발 잡고 그대로 상체 햄스트링 둘다 스트레칭 해주세요. 충분히 목이랑 어깨 등판 이완해주시고 자, 앞바다리 하셔서 마무리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그대로 한숨 쉬시고 사이드 레터럴 후 스트레치 왔다가 M 반대쪽 둘후쭉 에 반대다시. 엔후 쭉. 두. 엔 후. 엔 좋아요. 자, 그대로 한번 더. 쫙. 엔 계속 하실 때 호흡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엔좋구요 그대로. 자, 고개 서클. 쭉 한쪽으로. 앤, 한번 더, 두울 쭉, 코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크지 않게 반대쪽 코끝으로 원을 그리세요. 목을 너무 많이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앤, 가운데 정면, 한숨, 흐, 잘하셨어요.